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크 이경범 프로입니다 제가 항상 서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클럽 없이 인사를 드리니까 약간 어색하시죠? 저도 굉장히 지금 어색한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 유튜브 영상이 올라간 게 2018년 8월 30일 4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527개의 영상이 올라가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모델 분들과 같이 어느 정도 영상을 찍었지만 그때는 제가 좀 많이 미숙했고 많이 아쉬웠던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기존에 골프를 치시던 분들도 골프에 대한 좀 다른 재미를 더 찾아갈 수 있고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골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컨텐츠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잡은 목표는 단순히 골프를 잘 치고 공을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골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알아나가기 시작해서 필드에 나가서 어느 정도 공을 칠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백타를 깨는 것까지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이기는 합니다 유튜브로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모델분들도 저희가 레슨을 했었는데 현실적이고 익숙한 분을 모델로 해서 저와 같은 몸매를 가진 사람도 정말 편하게 골프를 잘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랑 같이 매주 토요일날 축구를 하고 있는 친구를 어렵지 않게 섭외를 했습니다 왔어? 왜 <웃음> 부른거야 왜 부르기는 전에 얘기했잖아 <웃음> 어색하게 이럴거야?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오히려 나은거지 어느정도 골프를 아는 사람들보다는 골프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하고 뭔가 시작하는게 여러가지 내용을 알려주기가 훨씬 더 편해 네, <웃음> 나는 너의 운동신경을 믿어 <웃음> 거짓말하지마 나는 너의 운동신경을 믿어 <웃음> 메인 목표까지는 잡지 않더라도 1차적인 목표는 일단 좀 재밌게 하는거야 바쁜데도 연습을 하고 싶게 퇴근하고 다른 취미생활을 하는데도 골프가 좀 생각날 수 있게 물론 당연히 잘 쳐야지 골프가 채가 14개가 들어가 그래서 그걸 다 배워서 그걸 다 쳐보고 스크린 골프 게임도 쳐보고 그리고 필드까지 나가보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야 근데 거기 가기 앞서서 일단 골프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게첫 번째 목표야 그렇지. 재밌게 만들어주는 게첫 번째 목표야 이것도 취미생활이잖아 업으로 삼을 거 아니잖아 음. 그러려면 재밌어야지 그리고 가고 열심히 하겠다는 가고 그지 재밌으면 당연히 열심히 하지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람 설정도 해주셨죠? 좋아요는 한번도을못놨데 구독은 해놨지 인기 좋아요 그럼 앞으로 좀더 분발하도록 하세요 네. 해봅시다 그래 잘해봅시다 내가 잘 부탁해야지 아 어색해 나 빨리 집에 갈래